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렌드를 파악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의 트렌드가 앞으로도 트렌드라고도 할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현재의 트렌드 흐름을 잃지 않고 급급한 마음에 창업을 시작하면 결국 난 따라하다 망하는 꼴이 될까 걱정입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경기 불황의 취업난까지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생계형 창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 대중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되는 아이템 및 서비스가 현재 소비자의 구매 욕구나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이른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시장이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에서는 예로 노래방이 있습니다. 포화인 상태에서 신규 시장 진입 점포들을 하게 되면 기존 매출에 대한 경쟁 업체들에 대한 선행된 업체들에 대한 규모만 보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사회인 야구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골프존과 같은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고자 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 동향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의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 진입하기 앞서서 창업기업은 패스트 분석을 선행해야 됩니다. 시장조사나 전략을 분석할 경우 특히 거시적인 요소에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시장의 성장과 축소 사업의 포지셔닝, 사업의 방향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당장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패스트 분석은 폴리티컬, 경제, 에코노미, 아, 정치, 이코노미, 경제, 사회, 그다음에 기술.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전략적인 구성 요소들을 환경 파악에 사용하는 것들을 묘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내용의 특성을 추가해서 SLEPT로 부르기도 하면서 Environment라는 환경 분야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환경 및 생태학적 요소가 21세기에 들어서 높아지기 때문에 녹색 비즈니스의 성장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 스트의 사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선진입한 창업기업들의 아이템으로 캐시카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캐시카우는 안정을 바탕으로 발생되는 인여수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차기 아이템 혹은 기존의 아이템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기 위해 시장 트렌드를 분석이 필요하면서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학습의 노력도 같이 진행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아이템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 방법입니다. 창업기업이 만든 아이템은 고도화 됐다기 보다는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제품들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생애주기가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최근 가장 생활에 밀접한 아이템인 모바일 게임의 시장의 경우에는 많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형 콘텐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많은 유저 유입과 과금 유저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게는 6개월, 길면 은 10개월의 매출에 대한 답보나 유저에 대한 하락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PLC라는 아이템의 성장 곡선에 따라서 제품의 수면 주기를 맡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PLC의 곡선 그래프는 Product Life Cycle이라고 아이템의 생존 곡선이라고 합니다. 도입기에서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에서 세태기로 거치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어느 시점인지 예측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매출이나 수명이 단축됩니다. 즉 빠른 시장에서의 도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고객의 구매욕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로 유사 서비스나 제품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또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동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떨어지는 매출이나 시장에서의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은 빨리빨리 빨리 다음 아이템에 대한 아니면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PLC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LCM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한개더 붙인 것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명 주기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명확함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세태기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완만하게 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PLCM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와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지속적인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를 대표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PLCM의 세 가지 그래프는 먼저 p l c m 의 그래프에 하락되는, 쇠퇴이 하락되는 그래프를 완만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하락의 전략,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유지의 전략, 세 번째로 이거를 다시 리소스를 투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의 전략으로 보여드수 있습니다. 아이템에 다각하는 시장의 동향, 즉 트렌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격적인 R&D를 통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아이템의 진입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PLC의 아이템의 다각화 그래프는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PLC 즉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아이템에서 성장 곡선에서 쇠퇴기가 다다랐을 때 그때 다음 아이템에 대한 준비를 급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성숙하는 매출이 급격하게 시장에서의 새 확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생기는 인여 자산과 리소스를 다시 R&D를 통해서 다음 아이템에 대한 개발로 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계속 지속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아이템의,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네.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플랫폼 서비스가 트렌드를 좀 많이 탄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플랫폼 서비스가 트렌드에 영향받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좀 진행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산업용 전자장비 수리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때 고객들이 느끼는 불매, 불편이나 불만 같은 것들을 어,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창업의 길까지 어, 오게 됐는데 그렇게 본인이 어떤 일을 할때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사업 아이템으로 삼아서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어, 시작할 때도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게 되면 트렌드를 타지 않고 또 어떤 어, 성과를 사업의 성과를 볼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앞으로 사업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기 로드맵 작성 전략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 번도 로드맵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년 뒤에, 5년 뒤에 매출이 얼마가 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매출 계획을 세우시려면 사전에 영업계획, 마케팅 계획, 즉 시장 진입 계획이 필요하십니다. 어디에 언제쯤, 얼마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으셔야지 매출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제품 같은 경우가 나와 있지 않거나 샘플이나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나와 있지 않으면 마케팅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시제품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연구개발을 하시고 시제품을 만드시려면 사전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확보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계신지도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단순히 비전과 목표와 자아실현이 아니라 사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가세요